안녕하세요. 포채tv입니다. 1타 스캔들 13화 성공개가 나왔습니다. 남행선 최치열 남해의 남재우는 집에 모여서 재미있게 젠가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남행선의 차례에서 얍사비를 시전하는 최치열과 남재우 행선은 페어플레이를 왜 안하냐며 빠집니다. 이때 치열은 해이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승부의 얍사비가 어딨나 이기면 그만이지 안그래 해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 헤이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지는데요. 헤이는 순간 넋이 나간 모습이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린 후 머리가 아프다며 방에 들어가 쉰다고 했습니다. 헤이는 12화에서 선제에게 받았던 시험 자료가 떠올랐겠죠. 시험이 다 끝난 후에도 무척이나 마음 고생이 심했을 것입니다. 만약 방수와 같이 양심이 없는 아이다면 이제 내가 1등이다 하며 좋아했겠지만 착한 남행선에게 잘한 마음씨 고운 남해인은 심하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성공개 영상에서 왜 이런 장면이 나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내편밖에 남지 않은 분량인데 중요한 성공개에서 이런 장면을 내보낸 이유가 있었겠죠. 또한 가족들이 오붓하게 모여서 할수 있는 놀이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왜 젠가 게임인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젠가 게임은 기본적으로 나무 조각들을 탄탄하게 쌓아 놓은 채로 시작해서 한 사람씩 조각을 빼며 마지막에 무너뜨린 사람이 지는 게임입니다. 남행선 가족의 단단한 쌓아놓은 멘탈을 수아임당이나핵인싸맹 같은 악당들이 그동안 하나씩 떼었었죠. 수많은 시련들이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헤이에게 다시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자신을 믿어준 행선에게 시험을 부정으로 치렀다는 말은 차마 꺼낼 수 없는 아픔이었죠. 그런 아픔을 수아임당과 방수아는 다시 노릴 것입니다. 남해이가 쌓아놓은 단단한 멘탈을 부수려고 하겠죠. 13화에서 해이는 큰 방황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꿋꿋한 해이였는데요. 해이는 사실대로 고백을 할 것이고 1등인 해이가 부정시험을 치렀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동안 해이를 시기하던 많은 인간들이 해이의 젠가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성공계 영상을 다시 보시면 최치열이 젠가를 집을 때 남행선이 귀에 바람을 넣고 젠가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들 웃으며 기뻐하죠. 이것은 결말의 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13화 예고를 보면 헤이의 멘탈이 붕괴될 것처럼 보였지만 박살이 나는 건 다른 누군가의 멘탈일 테고 그건 소아임당조수이가 유력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본인의 젠가들이 빠지고 있었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겠죠. 그녀는 남행선 가족의 젠가들을 빼며 즐거워했지만 결국 그건 자신의 젠가였다는 것을 깨닫고 벌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수아임당이 지금처럼 전혀 반성을 안하고 계속 못된 짓을 벌인다면 13화 선공개에서 나온 젠가의 붕괴 장면처럼 수아임당의 멘탈도 완벽히 무너지는 사이다를 기원합니다. 착한 남행선 가족을 응원하신다면 포채TV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